그리나는부분 닫겠습니다 수립군 가겠습니다. 수리군 가겠습니다. 아,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Follow s o your 출입문 닫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 왼치으로 가시는 길이 되겠습니다. 이번 역에서 이곳은 순환열처럼 활약하시기 바랍니다. 들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안이 되십시오. 이오수습니다